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몬스터헌터 실사 영화의 티저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티저 트레일러는 영화의 주인공인 밀라 요보비치의 모습과 여러 배우들 몬스턴터 월드의 디아블로스 아종이 등장하는 16초 가량의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공개 이후 이번 티저 트레일러는 차라리 공개하지 않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매우 좋지 못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개된 트레일러를 올린 유튜브 채널 중 가장 조회수가 높은 IGN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좋아요 1.2만에 싫어요 2.3만이라는 상당히 박한 평가를 받고 있죠 댓글에서도 2800개의 추천수를 받은 베스트 코멘트가 What the hell is this? 의역을 조금 섞어서 말하면 와 씨발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밖의 코멘트들도 왜 거대한 몬스터들이 그냥 좀비를 편집한 것처럼 느껴지냐 나는 모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보고 팬들이 안쓰러워짐 영화 첫 대사 도대체 저게 뭐야? 모난팬, 도대체 저게 뭐야? 이 영화는 역대급으로 끔찍한 영화가 될 것이다 등등 비추천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중들은 물론 팬들까지 티저 트레일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코프를 눈감고 쏘는 초인적인 기행은 플러스 알파고요 그럴만도 한게 몬스터헌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몬스터헌터의 배경은 약간 판타지와 정글 같은 세계에서 각종 무기들을 사용하여 전투를 펼치는 액션 rpg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만 대충 훑어보아도 아시겠지만 어디서 총질을 해댈만한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티저에서 보여준건 모넌의 간판무기인 대검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다른 무기들도 아닌 스나이퍼 라이플과 미니건 등 현대식 무기들입니다 이 티저 트레일러만 보면 원작 파괴를 넘어 박살 수준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설정이기도 합니다 이번 몬스터헌터 영화의 시놉시스는 영화적 연출을 위해 새로운 설정을 추가하였는데 바로 유엔군인 주인공과 동료들이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몬스터헌터 월드 그러니까 이 세계로 날아가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화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티저 내용 자체는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기 전 매우 짧은 비중을 차지할 도입부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이 현대식 전투를 티저에 공개했다는 건 마케팅의 첫 단추부터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원작 영화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칼이나 몬스터와의 전투를 보여줘도 모자를 판에 게임에 있지도 않는 총질을 보여주고 있으니 저 같아도 왓더퍽 소리가 절로 나올겁니다 티저가 이렇다보니 이번 영화도 여타 게임 원작 영화처럼 코스프레 뿅뿅이 영화가 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몬스터헌터 실사 영화의 감독을 맡은 인물은 폴 WS 앤더슨으로 나름 게임 원작 영화에 조예가 있는 감독입니다 모탈 컴뱃의 실사 영화나 게임 원작 영화의 성공 예시로 잘 알려진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제작한 이력이 있는 감독이죠 솔직히 비평 부분을 제외하면 이 감독이 만든 게임 원작 영화들은 한번도 흥행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앤더슨 감독은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총 6편을 제작했는데 모든 영화들이 제작비 대비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이 감독은 적어도 게임 원작 영화들을 코스프레 뿅뿅이 이상의 것을 보여줄 재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몬스터헌터 월드가 천만부 이상 팔리고 영화를 공개했던 당시 캡콤의 사장인 하루 이상이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몬스터헌터를 들어보기만 했을 뿐 높은 허들 때문에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 몬스터헌터의 실사 영화가 이 허들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하였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의 10분의 1만 게임을 플레이해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할거라고 과연 본편 트레일러에서는 지금의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지 얼마나 몬스터헌터의 맛을 살려놓을지 걱정반 기대반의 심정으로 기다려야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